안녕하세요 기즈부입니다 오늘은 저희 옷장을 좀 공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는 옷장이 이렇게 음, 벽과 마주 닿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어, 이사 올때 이렇게 붙방이 장처럼 옷장을 짜서 넣었는데요 어, 아무래도 저쪽이 외벽이다 보니까 쉽기도 뭐 많이 차고 그래서 넣는 거를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안 입는 옷이나 먼지 많이 타는 옷 그런 거를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즈부에 이렇게 옷장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그렇게 깔끔한 느낌은 <웃음> 많이 없는데요. 제가 사실은 요즘에 옷장이랑 뭐 주방, 뭐온 곳을 좀 정리하고 정리하면서 드림도 하고 기부도 하고 이렇게 지금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정말 옷이 많이 정리됐나? 이런 생각이 처음엔 잘안 들었는데요. 보통 거의 입을 옷을 두세 가지 종류로 줄여봤어요. 지금 운동복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위에 두 개, 안에 두개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있는 뭐 반팔이나 편한 티도 세개 정도. 그리고 외출복도 위에 티셔츠 세네 개. 그 다음에 블라우스도 3, 4개, 정도 준비, 아니, 넣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겉에 마이 같은 것도 2개. 그 다음에 조끼도 이제 하나, 패딩 조끼도 하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아예 바지를 좀 입지 않는 편이라 바지는 없는데요. 지금 이제 원피스도 4개. 그 다음에, 어, 지금 셀터도 3개 있는데 지금 하나가 안 보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치마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근데 치마도 겨울 치마는 3개 정도고요 여름 치마가 지금 3, 4개 정도 네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바지 그래서 치마 종류는 사실 여기 있는 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다예요네 이렇게 해서 옷을 많이 줄여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좀 줄였거든요 네 사실은 많이 줄인다고 줄여서 제가 얼마나 줄였냐면요 제 옷이랑 남편 옷을 해서 옷걸이를 이만큼이나 줄였어요 정말 많이 줄인 거거든요 지금 사실은 얼마 전까지 옷걸이를 다시 사려고 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안 입는 옷이 너무 많고 그리고 포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여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모든 곳이 다꽉 찼어요 근데 이제 제가 줄여서 옷걸이를 이만큼 줄였는데요 예전에는 아무리 봐도 입을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옷을 줄이고 나서 오히려 많이 입을 옷이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보이는 게 별로 없으니까 많이 이 중에서 그냥 무조건 골라서 입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입을 옷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많이 줄여보시기를. 네, 보통 한뭐 많아도 다섯 개 정도 티셔츠 다섯 개, 뭐 바지 다섯 개. 그것도 만약에 남기실 때는 티셔츠나 바지를 보통 위아래로 입 이렇게 세팅을 해서 놓으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어울리는, 어울리게 이제 코디를 해서 입어서 저는 보통 이 티셔츠를 입는다, 이 티셔츠를 입는다 하면은 뭐 꼭이 치마를 입고 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티셔츠를 입고 싶은 날에는 이 치마도 같이 입고 좀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뭐 패션 감각이 뭐 많이 있다 없다 할순 없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매번 불평만 많이 했거든요 옷 정리하기 전에는 아이 브러쉬 없어 또 써야 돼또 써야 돼 했는데 정말 많이 그런 부분이 많이 달라졌고요 남편은 아직 그렇게 옷을 많이 산 거에 대해서 전혀 음, 뭐 버리거나 이럴 생각이 없어요 <웃음> 그래서 남편 옷은 그대로 있는데요 그래도 남편도 어 제가 버려라 버려라 해가지고 좀 많이 정리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기존에 지금 뭐 스웨터나 이런 거는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기존에 맨 처음 영상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옷걸이를 해서 수납을 하고 있고요. 네, 간편하게. 그래서 아직도 좀 수납이 어, 이 부분은 좀잘 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여기가 좀 좁아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때 조금 힘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좀 이 찍을 때잘안 나오는데, <웃음> 어쨌든 여기도 워낙 이제 다꽉 찼었어요. 음, 옷이며 바지며 뭐꽉 찼는데, 제가 많이 버리고 많이 비우면서 좀 여기가 이제 또편해졌거든요 여기는 또 이제 지금 창문이 있어서 이쪽으로 바로 이제 옷이 돼버리면은 바라더라고요, 색이. 그래서 이쪽도 아예 빼버렸고요. 지금 위에 이제 옷걸이는 이 정도에서 정말 미니멀을 차근차근 좀 해보고 싶어서 한꺼번에 하니까 버리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걸 얼마주고 샀는데 뭐 이건 누구한테 받았는데 이러면서 너무 심해져서 지금 한지한두달 정도 됐는데요 만족감이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옷을 버리시고 어 코디를 해서 입으실 걸 정해서 버리시고요 그리고 정 안된다 하시면 은 아예 한쪽에 안 입는 옷을 빼서 이런 북박이장 같은데 닫아 놓으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 내가 한, 한달 동안 안 입었다 하시면은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한쪽에 남편이 버리지 못한다고 했던 옷들을 좀 정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세탁소 비닐을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세탁소 비닐을 이제 멈지가 않다고 이렇게 두시는 것보다 오히려 이제 벗겨서 어, 통풍이 잘 되게 하는 게 옷에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 비닐로 두지 마시고요. 빼서 두시는 게 좋으니까요.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부분은 지금 제가 네, 이불 같은 걸 뒀는데요. 정리는 많이 안된것 같긴 하지만 저희 사이즈 에 맞춰서 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쓰던 지퍼팩, 그 이불팩을 이용하다 보니까 많이 좀 음, 아쉽게 되긴 했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여기 밑에 사실 지금 서랍이 하나 있어요. 허랍은 지금 큰 수건이랑 원래 이큰 수건들이 저쪽 옷걸이 밑에 있었는데 지금 이쪽을 뺐고요. 이쪽은 지금 비었어요. 이쪽도 다 버리고 정리하고 기부하고 했거든요. 새고도 많은데 제가 이용을 안 하니까 쓰질 않으니까 아깝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다 이제 있고요. 애기 때 썼던 이제 뭐 침대포 이런 것도 <웃음> 아직 남아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가족을 주기 위해서 지금 아직 두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그리고 이쪽 반대편에는 서랍이 있는데요 여기 서랍은 이제 첫 번째는 제가 어, 정리해 놓은 건 이제 허리띠 그 다음에 아대 네, 가끔 쓰는 거랑요 그 다음에 손수건 손수건 남편이 잘안 쓰긴 하는데 없으면 조금 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해놓고요 허리띠도 사실은 버리기를 좀 원해서 정리를 하긴 한 건데 안쓰는에도 안 쓰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물 받은 게 너무 그렇다고 안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딱 개수만 맞춰가지고 노차 합의를 봐서 이렇게 지금 해놨고요. 여기는 이제 뭐 장례식 갈때 쓰는, 음, 이거는 좀 자주 써서 일단 빼놨고요. 여기 지금 밑에 옷장 이제 밑에 여기는 이제 애들 보모인데요. 보모 봉옷 밑에 이타이만 따로 주면 안 쓰니까 그냥 이렇게, 어, 수납만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서랍으로 와서 서랍은 이렇게 첫째 칸은이렇고요 둘째 칸은 이제 속옷 같은 걸넣어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팬티, 여기는 양말이에요 지금 저는 이거를 쓰고 이거를 지금 쓴지한 5, 6년 된것 같은데요 칸칸마다 있어가지고 뭐 좋거든요 여기 옆에 살짝 새거몇개 남겨놨어요 네, 이렇게 해서 둘째 칸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칸은 제 거예요. 제 양말이랑 이제 스타킹. 네, 이렇게 이건 이제 운동복 트레이닝 바지. 제가 바지를 진짜 하나도 안 입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네,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칸은 제 속옷인데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해봤거든요. 이제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사이에 두고 여기다가 이제 팬티를 수납하다 보니까 좀딱 사이즈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여기는 이제 속바지랑. 이렇게 넣어봤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원래 꽉 차고 했었는데 비웠어요. 그리고 그래서 좀 깔끔해졌고요. 많이 되게 만족하고 있어요. 지금 <웃음> 예전에 비해서 많이 버려서 그런지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볼까요? 이제 뒤쪽 옆에 한번 보여드리면요. 남편 겨울옷 긴 거랑 패딩 종류고요. 이건 이제 제 여름 원피스예요. 그리고 여기 밑에도 워낙 이제 서랍이 서랍 형식으로 된 이제 수납톡 가구들이 있었는데, 가구는 아니고 이제 플라스틱으로 된거 있었는데, 다 비우고, 네, 이렇게 깔끔하게 다 해버렸고요. 여기 밑에는 이제 남편 청바지. 진짜 많죠? 청바지. 네, 보통 꺼내기도 쉽고 정리하기도 쉬운 게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돌도 많아서 하나하나 수납을 해 줬어요 처음에는 색깔도 막구별을해가지고 해놨는데 남편이 입고 벗고 하다 보니까 가끔 남편이 또 수납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다시 원상태가 돼가지고 그냥 지금은 욕심을 좀 줄이고 색깔별로는 안 해놓고 그냥 이렇게 돌돌도 말아서 정리만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두 번째 칸은 여기는 내복이에요. 가끔 <웃음> 겨울이라 이제 뭐 어디 갈때 입고요. 여기는 이제 남편 집에 있는 이제 반바지나 여름 반바지 여기 다 해놨고요. 여기 옆에는 이제 남편 메리야스 같은 거 음, 해놨어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원래 남편 옷으로 가득 찼었는데, 그래도 제가 막 몰래몰래 몰래 조금 버리고 <웃음> 했더니 많이 줄었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기도. 완전 다 비웠어요. 네. 뭐, 정말 미니멀 하시는 분들이랑은, 어 뭐, 비교는 안 되지만, 그래도 살림을 요즘 비우면서 정말 만족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특히 비우면서 느끼는 게, 아, 어 사질 말아야겠다. 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뭐, 지나가다 주시는 것들, 뭐, 이렇게 뭐, 받는 것들, 이런 것도, 어 그냥, 어, 저는 괜찮다고 양보하고, 그리고 진짜 필요하신 분들한테 나눠줄 수 있고 기부할 수 있고 그래서 정말 만족스럽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혹시나 저처럼 되게 답답함을 느끼시거나 옷이 입을 게 없다고 계속 투정처럼 나오시는 분들 그리고 올한해 계획을 뭔가 잘 살림을 하고 싶다 집을 잘 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옷부터 좀 줄여보시는 것도 음, 왜냐면 피부로 제일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옷이 그래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정말 깔끔하게 수납을 보여드리고 싶긴 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정리하고 한두달 정도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정도 지금 상태긴 해요 뭐 엄청 깔끔하다기 보다는 그냥 계속 유지가 돼서 좋은 그런 느낌이고요 무엇보다 좋은 거는 이제 이런 공간 있죠? 이렇게 비운 공간 이런데를 보면서 많으면 힘들구나, 많으면 음, 뭔가 답답하구나 그런 느낌 때문에 많이 비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저희 옷장 보여드리는데요. 비우면서 살림하는 비움살림 기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어,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기재부였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